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쌤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부업으로 또는 투잡으로 쇼핑몰을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상품을 소싱 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워 드리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싱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도매 사이트에 가셔 가지고 상품을 찾아야 된다 또는 어, 도매시장을 찾아가야 되나 또는 전화를 해야 되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거래처를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깨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는 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always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인데 여기 가시면 두 명이 사면 거의 반값의 가격으로 물건을 살수 있는 마켓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운로드 수도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식품 쪽 카테고리로 사실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용품 쪽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시로 여러분들께 상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품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븐에서 사용하는 받드 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트레이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최저가로 봤을 때는 거의 2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유사한 상품으로 올레이즈에 올려져 있는 상품은 8,000원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개 이상 사야 사실 이 8,000원대의 가격에 살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상품을 사놨다. 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를 하면 되는데 이때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 셔도 괜찮은 게 일단 상품을 등록을 해 놓으시고 판매가 되면 오레지에서 주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사놓으셨다가 아이디어 두개 셔야겠죠 두 개를 사놓으셨다가 판매가 된이 하나의 상품은 우리 고객에게 보내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 상품을 가지고 계시다가 또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파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상품을 판매하시는 상품 소싱 루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것 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페이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품이었을 때 유통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상품페이지를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을 일단 한번 사보시고 그 상품 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해보시고 잘 팔린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여러개 사놓으셨다가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한가지 있는데요 이 해당하는 상품 언제쯤 품절이 될지는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상품 어느 정도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이 외의 방법으로도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키워드로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등등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을 해보고 가장 싸게 나오는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문화상품권은 상시할인으로 한 7%, 8%, 많을 때 10%씩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제일 싼 마켓에서 사는데 그때 쿠폰도 붙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뭐 스마일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이런 쿠폰 붙여주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이문화상품권의 할인까지 얹혀 주게 되면 또는 할인되는 신용카드까지 또 얹혀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상품을 사입하실 때한 20% 까지는 저렴하게 네이버 최저가에서 저렴하게 사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부업이나 투잡으로 하고 계신다면 상품을 소싱하실 때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는데 그 해당하는 브랜드에서 가격을 최저가로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기에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업 또는 투잡으로 쇼핑몰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은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